우와~~ <웃음> 와잘리어잘 넣어 잘 넣어 안녕하십니까 세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너무 잘 되겠나 <웃음> 날씨가 많이 잘떨어졌네요 이제 가을이야 가을 한낮에는 조금 더울까 싶어서 그냥 가볍게 안에 반팔 티셔츠 하나에 이렇게 세월 진짜 금방 가죠? 아? 터끈 안했네? 2022년 시작한게 엊그제 같은데 와 벌써 모토라드가고 있습니다. 정비 받으려고 12,000km 됐네요. 알인티박스백가면 1,000km, 5,000km, 1,000km 이렇게 점검해 봤는데, 1,000km도 10또 아까 갖고 12,000km 봤네요. <웃음> 예약을 몇번 했다가 아프니까 못 가고 못 가고 이러고 딜레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이제 뭐뭐 점검하는지 가서 좀 보고 오 어, 올려 드릴게요. 차왜 이렇게 많아? 저는 출근 끝난 시간 아닌가? 패드도다 되셨는데, 아, 네. 뒤패드 네. 하시고 만키로는 오일도 교환 하셔야 돼요? 네, 네. 나머지는 견적을 좀내 드릴게요. 네, 네 들어가실 거 같아요. 네. 자, 알아보시겠어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알아? 안녕하세요. 찾아다 하셨어요? 네. 되셨어요, 아이스. 되셨어요. 아이스로? <웃음> 얼굴 나와도 되나요? 네, 막 거기 있는 분들 막 질문이 갑자기 쏟지면서 그렇죠, 그렇죠. 다이렇 아,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일 안, 안 탄다고 자기는 발 받는 거 이게 편하다고 하더니 오토바이가 익숙해지고 나니까 사공 일이 조금 더 높아고 가벼운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이제는 알다인트안 타고 저거만 자기인데 매년 네, 잘 타시나 보네요. 어, 잘 타요. <웃음> 와, 이렇게 와, 이렇게 잘네요? 와, 잘네요, 잘네요. 와 이렇게 잘려요 와 이렇게 잘려요 와 잘려 잘려 와 이렇게 잘린는 녀석이었어 와내 마이크 좋다 내 마이크 좋아 와 마이크 좋네 잘있네 처음에 알라한티 샀을 때와 무슨 이렇게 막 옆에 덩치 막 이렇게 엔진 치어 나와 있고 이런 놈이 무겁기도 무겁고 이런 녀석이 왜 이렇게 경쾌하게 잘 눕지? 막 이랬거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거동이 경쾌하지 않아서 타이어 교체 시기가 다돼 가거든요. 센터만 거의 다따라어요 사이드는 많이 남았는데. 내가 워낙 안 눕히고도 코너를 잘 타니까. 극적극적. <웃음> <웃음> <긍적, 긍적. 웃음>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 주셨거든요. 어. 다르네 경쾌하네 제가 최근에 공기압을 체크 안하고 계속 탔더니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기압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꼭 체크해서 타시기 바랍니다 바이크가 다른 바이크가 되버려요만 <목소리> 키로 정도에서 정검받는게 일단 엔진을 샤프트를 갈고 아, 흡기 필터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기본으로 만키로 점검 때해 주시네요 가격이 약 36만원 35만원 그 정도 되고 뒤에 브레이크 패드 같이 교환했어요 브레이크 패드만 한 9만원 어, 총 44만원 다음 달에는 점심을 라면만 먹어야 되나 알라인티가 다른 바이크들하고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체인이 없다는 거죠. 체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더 체결감이 경쾌하다 이런 거는 있는데 대신 관리가 귀찮죠. 체인 클리너로 닦고 체인 루브 뿌리고 이게 은근, 은근 귀찮고요. 알라인티는 셔프 방식이라 그런 부분에서 되게 깔끔해요. 음... 평일 낮시간에 이렇게 강남에 와있으니까 나온 김에 친구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들어가려고요 아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유 좋아 부릉부릉 부릉 알런티 아 좋아 왜이렇게 잘해요 그러네 타이어 공기압 너무 안받네 타이어가 가운데만 따라서 이렇게 안되는거라 했던 내가 병신이네 와인딩 탈때좀경쾌한 맛이 떨어져가지고 느끼고는 있었어 야 이렇게 다르네 내가 너무 무심했네 게을렀던 나 자신을 감상합니다아 좋아 뭐 어쩐거 어쩔거야 아유 진짜 경쾌해졌네 어우, 좌우 흔드는 느낌이 아주 경쾌해졌네 마음에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한 번은 타이어 공기하을꼭 체크하자! <웃음> 아, 우산차 왜 이렇게 귀엽지? 전기차? 뭐야 왜이렇게 귀여워? 어우 완전 귀엽다